주식투자는 열정적이며 근검전략하고 부지런한 사람이라면 100% 망하게 되어 있다. 왜 그럴까? 주식투자는 세상에서 가장 게으르고 나태하고 불성실하며 놀기 좋아하는 사람이 성공하는 것이다. 주식투자는 절약정신이 투철하면 투철할수록 부지런하면 부지런할수록 크게 망할 확률이 대단히 높다. 그 돈이 어떤 돈인데 그 돈을 어떻게 번 돈인데